안녕하십니까 엑소어트입니다.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어, 일본에 지금 난카이 트러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어, 역시 가장 우려하던 곳에서 지진 이났는데이 난카이 트러프에서 결국 6월 26일 10시 49분경에 이곳에서 지진 이 났습니다. 지금 고치현 고치현 쪽에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토사만입니다. 토사만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토사만인데요 여기 여기 난카이 트러프라고 보셔야 됩니다. 난카이 트러프에서 지진났습니다. 이 시코쿠 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? 여기 그 에이메현, 에이메현과 다음에 아, 이카타 원전의 폭발 염려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에이메현에서 며칠 동안 계속 강진이 났었죠? 그러니까 최근에 이 시코쿠 섬에서 계속 지금 강진이 나고 있는, 나고 있던 와중에. 난가이 트러프에서 결국 어, 지진 난 것입니다.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큐슈 지역 말고도 지금 시쿠쿠에도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. 3.6입니다. 진원의 깊이는 30km이고요. 이 토사만 전에 지진은 지금 구마모토 쪽에 계속 지진 났었죠. 여기 이제 어, 아리아케해 이 아리아케해에서 25일 날 2.7의 지진 이 있었습니다. 큐슈죠.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가현 나가사키, 아, 구마모토. 결국 위치를 보시면 구마모토입니다. 거의. 구마모토에서 어, 지진이 났고요. 진원의 2편 10km였습니다. 여기서 기, 구마모토의 지진이 한번 났다고 보셔야 돼요. 큐슈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마모토 지진이 또 6월 25일, 8시 4분 경이 현역. 두 번째 구마모토 지진이고요. 세 번째 구멍호터 지진이 또 6, 여기 6월 26일 3.9 지진났습니다. 이이세 번째 구멍호터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나가사키에 영향을 주고 있죠. 이 정도면은 분명히 아소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소산 영향을 줬을 겁니다. 세 번째 구멍호터 지진이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멍호터 지진이 아, 11, 아, 점, 네, 11시 23분경에, 11시, 저녁 11시 23분경에 발생했습니다. 곡구아 사이. 이 진원의 잎이가 굉장히 얕을 천자입니다. 얕습니다. 다음에 규모는 3.0이고, 보시면은, 역시 계속해서 내륙입니다. 네 번의 지진이 이제 그, 연거포 해가지고 구멍으로 되어 있고그 다음에 후쿠시마에서 4.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6월 27일이요. 아,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7일, 아, 이거 보시면은, 그 6월 27일 이 전에 이전에, 이전에 이제 그아 말씀드렸던 이 토사만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. 계속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아, 결국에는 이 큐슈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던 곳이죠. 가능하면 오키나와 쪽을 바랬는데 지금 구마모토 큐슈와 아, 이카타 원전이 있는 이 에이메, 이 난카이 트라프와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아, 그, 후쿠시마, 후쿠시마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후쿠시마는 이제 그, 아,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쪽에 영향이 있었겠지만,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6월 27일날 4.0의 강진이발생 하였습니다. 아, 난카이트 서포 폭발하면 정말 큰 재앙이 오는데요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